그녀가 왔다. 똥 잠깐만x3 기가 피갈나요 오오오 첫째날에 폭시가 나오던가? 잠깐만 첫째.. 첫째 날에 폭시가 나오던가? 첫째날에 폭시가, 첫째 폭시가 나오던가? 여보세요? 저보세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첫째날에 폭시 안나 님들 응, 응, 응, 응. 어, 뭔소리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뭔소리야 샹오리오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어?! 응, 응, 응, 응. 아 시, 껐어 구독! 그 아니, 스스로. <웃음> 잠 이거 이거 진짜 이현식 빼던데? 이거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 잠깐만. 없지, 없지, 없지. 왜한 시야 아직도? 시간이 빨리 흘러야 돼. 아, 와 아, 살려줘요. 아니 이해경나 예, 그냥 무서워 심판. 나 이거 왜안 날지? 아, 나 잘못했어. 아니,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내가 한다고 해서 웃긴 건데, 이번에 생일 때. 아, 물론 불바님이 공포 게임 해달라고. 어, 씨야 어, 이거 담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이제 시작이야. 있지? 있지, 있지, 있지, 있지? 있지, 있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배터리 두칸 달았어. 두 시, 네, 네 시, 네 시간, 네 시간, 네 시간. 어머머머머머머머 지금 머머머머머지 지금 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네, 야한번이 뭐. 없어졌어. 오지마 보니야 보니야 보니야 보니야 보니야 야내인생 치카도 없어졌네. 까까까 어까까 어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냥냥 나도 잘못해어 해들어, 배터리 한칸 남았어, 냥망했어. 누구 왔다? 어, 엄마, 찾아, 알려주세요, 알려요잘못해어요아 미안해 엄마, 엄마 뭘 찾드릴게요, 제발 아니 이거 나롤으고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고 있단 말이야 춥다. 아 속다 나올 거면 빨리 나와봐 미친그 아, 죽일 거면 빨리 죽이줘미친 어? 어떡해? <웃음> 공포 게임 니 아, 엄마, 아 이거 아닌 마같아아아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어, 어, 엄마. 마 엄마. 엄 엄마. 지마 엄마. 엄마. 마 엄마. 아지마 엄마. 아마 엄마. 엄마. 엄마. <웃음> 아나지지 아니 얘네가 빨리 안죽여 죽여 까먹고 와 가지고 그냥 어? 그냥 죽여 버린 지 진짜? 아 짜증나. 구독. 아니, 쫄리는데 c c t v 를볼 수밖에 없잖아. 어? 나 예전에 기억 어떻게 했지? 사실 이 게임을 작년에 했을 때도 사실 기억이 많이 안 났고 어. 오... 아니 아까 애들이 그냥 환풍구 타고 노는 소리 들렸어 통통 통통통. 내가 얼마나 무섭는지 알아 지금? 하이 어서 와요. 아니 봐야지. 아니 애들이 움직인대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봐야지. 어? 아이 새끼 싫어 진짜. 난난난 난, 난 제가 진짜. <웃음> 어? 아 깜짝이야. 예예 그럼 지금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놀랐네 <웃음> 아... 살려주 이거 아닌 거것 같아 아 내가 왜 다시 한다 했지? 어 아니 선풍기 꺼 전기세 아까워 아 애들 근데 한시 지나고 한시한 시네 아아한한 시네 아나6 시에 퇴근하고 싶어 <웃음> 제발. 아시다 <웃음> 드시다 드시다 드시다 시다 드시다 드시다 드시다 드시다. <웃음> 오시다오오오이새어아 본이 새끼 아까 진짜. 에이 본이 형 이러지 말자. 형형 본이 형, 형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본이 형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누가 왔어요. 누구세요? 택배도 치는 택배로 놓고 가주세요 제발. 누가 왔어. 뻔인데? 슈바 누구 움직이는 소리 들렸는데 와! 아 욕하면 안 되는데. 아 큰일 났다 엄마한테 혼나겠다. 아, 아, 아, 아. 차라리 공포 게임할 바야 엄마한테 한 시간 더 혼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이라도 끌까? 아니야 아나 잘못했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잘못해서얘 여기 있었지? 이 새끼 아이씨 얼굴 치워 이 새끼야 자이 새끼 여기 있고 어, 이거 돌려 잠깐만 머리 쓰자 할수 있어 이제 배터리 하나 달았어 와 성장했다 역시 성장형 포켓몬 포켓몬? 네 성장형 인간 퇴근 하겠는데? 아니야 잠깐 갑자기 게임 이렇게 잘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 쟤네들이 뭐 순간 이동은 안할거 아니야 갑자기. 아, 아 싫어 이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뭔 소리예요? 누가 오고 있어요. 아아아아달려주세요 아 잘못했어요. 아 누군진 몰라도 미안해. 야나 내신데. 아어 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그녀가 왔다. 아니 저 새끼 가라고 좀 해봐 누가 빨리 아 내가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웃음> 그냥 불쌍할걸 애들한테 전화했어 불쌍할걸 애들라면전아그새 아, 왔다 미안해 내가 오르골 아니 근데 저 치과 느낌 이 왔는데 어떻게 오르골로 돌려 나 이거 못 입었는데 목 졸일거잖아 잘못어오나 눈물 나나 나 맞아 나 울고 맞아 나 초밥 맞아 나절어 맞아 그러니까 퇴근하게 해줘 그냥. <웃음> 뭐야? 어? 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못해. 하하하 도망가. 저 퇴사할게요. 퇴사 퇴사 퇴사 퇴사 퇴사 퇴사 퇴사. 아왜안 가져. 잠깐만 퇴사. 휴 안해.